자 여러분 오늘은 제가 검은도로 가가지고 일주일 정도 몇편 찍어 오려고 합니다. 근데 검은도에서 영상을 찍을 때 항상 검은도 도착해서 오늘 뭐 어떤 컨텐츠를 할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검은도 들어가는 과정을 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간단하게 검은도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얼마나 차로 운전해가지고 폐차를 빨리 시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폐차치기 싫어요. 같이 시켜요. Let's go. 너보다 갔다 올게. 같이 와. 금방 올 거야. 가지 말라고 말 끝나기도 전에 그렇게 말하지. 그런 말을 할줄 알고 너가 맨날 <웃음> 그런 말을 하.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우선 거문도에 가기 위해서는 여수 여객터미널로 가거나 녹동 여객터미널로 가야 됩니다 여기서는 여수가 좀더 가깝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녹동으로 갑니다 왜냐면 아침 7시에 녹동에서는 탈 수가 있고 일찍 들어가서 컨텐츠 일찍 시작하는 게 좋기 때문에 녹동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녹동항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요 베리친 리브럴 유튜브 하지 마세요 생물 유튜버 특히 자 그럼 6시간 반 동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레츠 고리발 그냥 집앞에서헤루를 할걸 은혜 전화 왔네요? 아버지야 뭐 가고 있지 근데 출발한지 5분 만에 전화하면 어떡해 6시간이라 <웃음> 다시, 다시 내게 돌아와 아니 애기가 나올 거 애가 나올 거 같아 구랄치고 있는 내 아, <웃음> 괜다아괜찮어 <웃음> 알겠어 결혼한 지 얼마 안찮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도착 리발 바 6시간 반에 장전 끝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내일 배가 아침 7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근처에서 잠을 자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배를 타고 갑니다 항상 거문도 갈때 요런 식으로 들어갔거든요 그래가지고 항상 숙밥비가 붙는 거죠 그래도 들어가면 여러분들한테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기쁩니다 기쁨만 한데 운전은 개로 같대리바아이거 죽겠다 <웃음> 내일 <웃음> 봐요 마당마당 사운날 돼서 창으로 왔거든요 근데 우선 동료를 만나야 됩니다 <웃음> 아이고 이 누구신가 <웃음> 리틀파이구만 아, <웃음> 보고용은 바빠요? 드디어 내가 히트티비 먹었구나 출발 <웃음> <웃음> 왔어? 오랜만이다 콜리 보고 싶었잖아 보고용은 어복이 없잖아 가자. 그,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이 배를 타고 무려 3시간을 더 들어갑니다 출발 자 여러분 3시간 지났습니다 웰컴 투 러문도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9시간 반 동안 이동을 해야 거문도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들어오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보여드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오늘의 컨텐츠가 뭐냐면요 피드티브하면 바로 통발이잖아요. 근데 미끼를 넣기 전에 다른 미끼를 넣고 일주일 동안 숙성시킨 통발이돼요 그래서 그 통발 먼저 걷어서 조각물을 보고 그다음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바로 가시죠. 뭐 넣었어 여기? 일반 여름에 나오는 통옥수수. 옥수수 해본 적 있어? 스위트콘 은 해봤는데 옥수수는 안 해봤지. 스위트콘 때뭐 나왔어? 스위트콘 대박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웃음> 조각가 나쁘지 않았어요. 이거. 근데 여기 내가 봤을 때네 손톱 깨물어 넣어도 조각가 나쁘지 않을 거야. <웃음> 제가 봤을 때 미끼는 약간 그런 거고 쿵으로 오는 거야. 애들이 은신하러 오는 거구나. 플러스 냄새가 나면 더 좋은거고 응. 여기 항상 통발을 히트팁에서 세개를 넣어두거든요 대왕통발 하나에 쉬운 통발 두개에요 대왕통발 진짜 힘든데 누가 할까? 근데 형님 안보셔 살이 너무 많이 빠진거 아니에요? 요새 운동하고 있어요 고혈압 와가지고 대왕통발 당첨 운동해야 되니까 ㅅㅂ 배 시간 몇시라고 <웃음> <웃음> 알겠습니다 뭐 운동하신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악력 한번만 해볼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가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아닌데아 불가사리 두마리 봅니다. 정답입니다. <웃음> 야, 아이 냄새가 안 나서 숨으로 <웃음> 온아이이랬 어야 뭐야 야 뭐야 군사 낚시가 어, 낚시 낚시 군소, 군소 군소 군소 군소 아 군소 없어 군소 없어 군소 있어 없어 없어 <웃음> 나눈 찔러 없어 없어 없어 <웃음> 이거 얼마나 됐어 지금 6일 7일 된거 6일 7일 거의 일주일 된겁니다 와 냄새야 와 개썩은 애 난다 왜 개썩은 애난 거야 기구소 <웃음> 낙지 먹어야 될거 아니요? 야, 야 돌문어야 이거 정우이 또 이런 거 바로 그 자리에서 먹는다고. <웃음> 못하겠어. <웃음> 개고동두 마리. 아, 근데 사이즈 미쳤다 이거. 이끼 날이 진짜 아니죠? 맛있을 것같아이 맛있어. 이거 까면은 게살이랑 똑같아. 자, 여러분 얘는 용치놀래기, 황놀래기라고 하거든요. 아. 근데 이거 작은 사이즈죠? 겁나 짭죠 그냥 성체 정도? <웃음> 겁나 짭죠 하고 성체라고 하면. 말이야. 떼어주세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놀래기를 보면 아, 아파요. 아프네. 그냥. 얼른 나와줘 이거. 이거 자연치유가 되니까. 바로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가제? 더 멀리 가잖라 낙지가 얘를 먹었네 미역지 확실히 형 문어나 낙지가 생선을 먹을 때 내장을 먼저 먹더라고 두 종류는 빨아먹거든 쪽 빨렸네 지금 이것도 아, 정훈이가 알아. 쪽 빤다고 들었는데 <웃음> 제가 먼저 친다니까 <칠다> <웃음> <웃음> 네, 내가 그러줄이고미모양 보고 바로 쳤잖아 저 미역지는 따로 분류해서 버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거 동해에 있는 개군소랑은 좀 달라 동해에는 음. 그냥 연갈색인데 여기는 좀 얼룩덜룩한 무늬가 있는 개군소입니다 그러면 창군소랑 야랑 부비부리 했구만 하이브리드 <웃음> <저는. 웃음> 군소라고 하는 거지 <웃음> 근데 이게 웃긴 게, 얘네 자웅동체거든. 참 어? 알았어요. 자웅동체인데 짝짓기를 해야 아 이게 생성이 돼. 근데, 다섯 마리씩 해, 한 번에. 너 엄청 부러워하는 표정이네. <웃음> 얘네는 방생해줘요. 야, 이거 룰알 <웃음> 같다. 처진 룰알. 방생. 얍! 자, 저 멀리 가져 자, 소라기도다 방생해줄게요. 가라! 자, 다음 거콜리 올라오는 오, 개 크네, 오, 통발. 오안 야, 보이는데. 뭐야! 오 야! 야, 저거 뭐야? 우와! 우와, 우와 무슨... 느낌이 상해 잠깐만 잠깐만 아, 문어네 문어 돌문어 야 이거 너무 작다 봤지? 자 문어 놔줄게요 커서 보자 빵문이가 되라 적금이에요 저거 히트TV 적금 뽈락새끼인데 아... 이 정도는 살려주는 겁니다 뽈락금지체장 15cm라서 방생하도록 할게요 7cm 아유 팔팔하다 이 아. 개볼락이잖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 이거 큰 사이즈 봤어요 4 0마 40, 이런 거 40이 있어? 아빠 어장을 가면 4 0마 이런 게하나있 들거든 <웃음> 그거 한 마리에 3만원에서 5만원에 사가더라고 <웃음> 겁나 비싸네 이거는 방생할 거지? 방생해야지 방생. 너 나오야 하는데 가자 저멀 말리 꺼져 <웃음> 이손뱅이는 저희 영상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웃음> 여기 새고 었어요 이거 매운탕으로 진짜 맛있는데 오늘은 한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주도록 할게요 살까? 자 가라 <웃음> 야얘는 횟감이다 야또 정훈이 형이 지놀렘이랑 일반 놀렘이랑 구분한 알고들? 너내 유튜브 보고 다메. <웃음> 꼬리가 수직이면? 뭐다? 미 일반 노래미는 꼬리가 이렇게 안쪽으로 오목하게. 아, 아니다. 둥글게 이렇게 파여있나? 그래요. 아, 그래. 이렇게 돼있다. 파하 내꺼 영상 안 봤구만. 감히 웃습니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거 킵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마 이거 궁금해. 이게 뭘까? 이거 처음 봐, 너도? 처음부터. <웃음> 너도 처음 봐. 거은도에서 조심해라. 해. 아 그래? 야움직 움직여. 움직여 이거 약간 달팽이류인가 보다. 아갬민숭 아 아, 달팽이 뭐 이런 종류의 하나 같은데 군소 친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음, 군소 친척이요? <웃음> 맛좀 볼까? <웃음> 이거 황금보조생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이 입인 거 봐. 어 입이다 입이다. 어입다 입이다. 우 여러분 이건 방생할게요. 네. 아야 저거 진짜 뭐지? 너무 신기합니다.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 있으면. 대왕 통말 제가 뭐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가? <웃음> 와 출판이 아버지. 근데 아. 얼굴만 봐도 살이 진짜 많이 빠. 하셨어, 이도 인사 한번 해봐. 안녕 형님. 그래 반갑다. <웃음> <웃음> 형님도 요새 그거 하는 거 아니죠? 어. 오만. On 다지 <웃음> <웃음> 오우. <웃음> <웃음> 와 야. 씨. 오랜만에 해도 요거는 너무 무겁다. 음 맛있어. 저만 <웃음> <전한> 거 보이니? <웃음> 야 올라온다 <웃음> 보인다. 어뭐어개 있다 개. 어오 많다. 뭐야? 우와. 대만은데야 <웃음> 이거 볼 나가냐? 야. 왜 근데 헐떡거리지? 원래. <웃음> <웃음> 운동은 이게 맛있는 거야 아 헐떡버리는 아 그때 근육이 키워진다고 아 저도 좀 담아라진 거보 뭐해 니살 많이 빠졌다 왜 빠졌어 많이 힘들어 이야 사이즈 좋다 진짜 볼락 사이즈 너무 좋아 이 정도면 진짜 맛있긴 한데 우리 놀래미도 챙겼고 낙지도 있으니까 방생 응. 가라어 이거 홍민꽃게 홍생민꽃게 얘는 알도 없는 암컷이에요 야 잠깐만 내가 거었는데왜 얘가 설명하고 있어 <웃음> <목소리도> 형이 장난 아야 보이지? 좀 자연스러웠는데? 홍새 민고개가 좀 신기해. 왜요? 이게 없어, 다른 데는. 저희 집 앞에서 잡는 돌개랑 생기면서 이런 거 똑같거든요, 진짜로. 이상하게, 검은도에서는 어. 이런 홍색깔이 잡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합니다. 이거 안먹어봤지안 먹어봤어. 이거 개랑 엄청 진해. 아, 달라? 정훈이 형이 맛담별싸잖아 정훈이 형이 말한번 들어보자. 맛이 어떻게 다릅니까? 냄새부터가 달라요. <웃음> 한번 맡아보세요, 이렇게. 어. 아 나, 저거. <웃음> 자, 여러분, 얘는 암컷이기도 하고, 방생할게요. 아유, 정말 리꺼더라 이게 뭐야? 쏨뱅이. 아까 그 쏨뱅이는 확실히 아니잖아, 맞지? 약간 발색이 달라. 이것도 그건가? 개불락이랑 쏨뱅이랑. 위, 위. 위. <웃음> 얘도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라이 다음 미끼 이제 한번 넣어보시죠. 다음 미끼 또 빵님께서 준비해주셨다 하거든요. 아. 검은 데올때 사왔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진짜, 근데 이거 닮았다니까, 형이랑. 미쳤냐, 이게, 진짜로? <웃음> 이 새끼 지금 눈, 코, 입 있냐고. 코. 아, 코가 다야, 네, 코 아, 개똥 같은 거네. <웃음> 히트집에서 한라봉 하나 사다. 그래가지고 사왔거든요. 이런 거비슷한거한적 있잖아. 귤 했었지. 귤 어땠어? 좀 저주했다고 그러 아. 자, 여러분 이거 바로 넣어줄게요. 자, 이런 거는 망태기에 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한번 밟아줘야겠다. 그래야 집을 내야 돼, 집을. 플라야 그래. 두 번째 또 밟아 놓고. 정원이 또 이거 그냥 안 던지지. 그럴 줄 알고. 준비했구만. 웃겨 <웃음> <겨우> 없어요. <써요. 웃음> 에헤이, 아와. <아워. 웃음> 마지막 거 제가 할게요. 오~, 오 뜨거운 야. 꽃들을 가르며 <웃음> 이것도 또 넌지. <런지. 웃음> 준비! 요거는 얼마나 묶게듭니까 3일 자 3일 후에 확인해보도록 하고 저거는 이제 다 같이 한번 맛있게 먹을게요 나삭 나삭 저 그럼 아까 저은 낙지랑 진노르미 지노러미 해가지고 진도르미는 회를 먹고 낙지는 뭘로 하죠 전 선생? 신선하니까 탕탕이로 바로 낙지 탕탕이라 해가지고 한번 조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도르미는 비늘이 얇아가지고 잘 쳐집니다 어, 근데 단점이 뭐냐면 얇으면 꼼꼼해야 됩니다 비늘 진짜 얇네 이거 얇은 만큼 꼼꼼히 꾸거 어, 잘하네 정신 동생 아닌가좀 모자란 동생 던네 좀 아파요 <웃음> 자내장 싹! 딱 빼주고 마감히를 딱 잡고 뜯어주면 내장까지싹다 나오거든요 이야, 생선인다 됐네 생선 더눈 마주시잖아요 돌리 가시고기 대서 빼만 놔요 빼만 깨끗하게 이제 안을 씻어주겠습니다 대가리 먼저 따주고 여기서 칼집 한번숱 내줘야 이렇게 칼집x3 야해해 내주고 이제 <웃음> <웃음> 노래미는 정말 간단해요 튀어나온 뼈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그냥 칼한발에 가면 되거든요 그냥 주문 가면 되요 그냥 평소 하던 거는 똑같네 이게 나야 <웃음> <웃음> 그냥 뱃살! <됐어. 웃음> <웃음> 칼을 넣고 들어 올리면서 아, 최대한으로 하죠 이렇게 이야 아 어, 이거, 이거 이거 처먹으러 간다 이거 처먹으러 가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손질 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크기로 잘라드릴까요 선생님? 보통 크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시는 거니죠아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이야 음. 자 여러분 이렇게 정훈이가 예쁘게 겉에 둘렀거든요 자 이제 낙지는 콜리가 물로 헹구면 어. 안 된다고요 아 물로 헹구지 않고? 물로 헹구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면장갑으로 쭉 네. 짜면서 칼판이랑 거기에 있는 이물질들다아 그렇지 이런면 음. 손질 끝입니다 이 칼로는 탄탕이가 아니라 그어야 돼요 아, 그어야 되는 칼이구나. 오우야. 이야. 야, 이거 진짜 맛있겠다. 머리둥어 이렇게 한번 끄어가지고, 내장 이렇게 싹싹 긁어내 아. 저는 안 긁히나봐요. 하하하. 오우, 좋아. <웃음> 아유, 맛있어. 아, 상탕 끝. 오우야. <웃음> 이야. 그리고 깨. <웃음> 이야, 기가 막히다. 여러분, 옥수수 통발 안에 애들은 산낙지랑 쥐노레미 새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부터 먹어야 돼, 이거? 맛있지. 낙지. 낙지부터 먹어야 돼? 근데 향 진짜 미쳤다. 초베르. 음, 음, 진짜 맛있어요. 소금쳤으면 작다. 음. 지금 딱이다. 딱달라고는 이렇게 너무 좋아요. 두아, 두아, 두아 받은 애마. 나한쿤 먹었잖아. 안질겨 진짜 안 질기네. 아이고 얘 이거 뭐야? 더블로 먹으라고. 낚시가 힘이 너무 좋아서. 야 무슨 이거? 이게 왜형해 이렇게? <웃음> <웃음> 이게 왜해한 모바이지? 자 간장 딱 줘. 초메르! 초벌이야. 음! 엄청 단단한 회와, 물은 회의 중간 느낌이에요. 서걱, 서걱, 서걱 다 이렇게 그냥 씹혀서 넘어가는, 살살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3일 뒤에 한라봉 넣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번 건져가지고, 뭐가 들을지 모르겠지만, 안 들었으면 이거 먹은 걸로 만족하고, 거기 들으면은, 든 걸로 더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3일 뒤에 봐요. 다상나상 3일 지났습니다 근데 3일 지났는데 제가 몰골이 굉장히 초췌하죠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이틀차 3일차 영상들을 다 실패를 해가지고 3일차 동안 아무것도 못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얼굴이 지금 굉장히 초췌합니다 고생 고생들 하고 얘네들 얼굴 보여드릴까요? <웃음> 면목이 없습니다 <얘네. 웃음> 이건 절대 니네 잘못이 아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 한번 걷어보러 가도록 할게요 정훈아 걷어라 올라와라 어기야기요라차어기야기요라차 아구 감이 없을때 가벼워? 봤다 <웃음> 뭐야 아 진짜 괴로됐다다 엄청... 없을 것 같은데? 야 근데 나이검은도 오는 장면까지 다 찍었는데 이거 날리면 어떡하냐 야씨다풀었네야 <웃음> 아, 야, 이거 근데 어쩔 수 없어 내가 봤을 때 여기는 할라봉 향으로 들어오지 않을 거야 분명히 숨으로 들어오는 거라고 했잖아 여긴 또 가능성이 있어 꼴리야 걷어줘라 꽝을 위해서 알겠습니다 형님 뒤질래? 오야기 열아차 오야기 열아차 오야기 열아차 제발 제발 몰라. 아 없다 없어 없...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목소리> <웃음> <웃음> 와 군소 있어 야 군소 몇 마리야 <웃음> 개군소 있어 확실해 냄새가 나야 <웃음> 개군소 역시... 냄새 엄청 많네 왜 이것도 행이 어, 드시라고 니네 아가리 하나면 진짜 혼난다 <웃음> 예? 자 여러분 여기 개군소고 저게 창문소입니다 지금 보라빛 저쪽에만 묻어있죠 지노레미랑해서 볼랑이 괜찮은데? 야얘 한번 꼬리 보자 지노레미네 놀레미는 금지체장이 있나? 놀레미는 없고 지노레미는 있어 얘가 지노레미죠 예, 진오레미야 근데 얘는 애매하다. 그게... 이 삼자 안 되면은 방생 한게 낫지. 첫날에서 어. 먹었잖아. 아 그래 그래. 지노름이 방생. 첫벌리꺼져 지노름이 여기서 뭐라고 불러? 게르치. 그건 게... 경남 아니야? 경남 쪽이. 경남 쪽 게르치. 어? 동해 쪽은 뭔지 알아? 그 새끼? 돌삼치 그렇지 역시. 땡 이럴게야. 유튜버가 그... 덜 됐구만. 두다장님 <웃음> 그 <웃음> 그래도 콜리 통발에서 먹을 수 있는 거 나왔잖아. 회사. 먹을이야 얼굴... 이거 가져가야지. 아니 늘 뭐... 뭐... 먹을... 저거 니네 얼굴에 던지 난 말이지. 저는 형님 여기 묻혀 드리려고너 힘세. 저힘세죠 응. 형님. 나도인데. 역시. <웃음> <웃음> 한마디에 이래갖고 히트 뺏겠나? <웃음> 자 여러분 썸뱅이 일단 얘는 좀 까졌다 해야 되나? 그러네 아프네 얘는 보내 줘야 될것 같아. 제가 사실 썸뱅이를좀안 먹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약 잡히면 먹어보고 싶었는데 아쁜 애는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얘는 방생하도록 할게요. 와야 군소 무슨 럭비공만 하네 와야 정아 니 좋아하잖아 군소. 야. Yeah. 이야 yeah. <웃음> <웃음> 가자 김프로. <웃음> <웃음> 이아 그래. 멋있다. 멋있다. <웃음> 자, 방생. 개군소도 살려줄게요. 프라이어 가래. 이건 무조건 챙겨야지. 해산 해삼 무조건 챙겨야지. 챙겨야지. 볼락은 어떻게 할 거야? 둘다 챙겨가도록. 어이, 좋아요. 자, 일단 여러분, 사과통말 남았거든요. 거기 먹을 게 들면 좋습니다. 왜냐면 지금 해산 볼락 조금 부족하긴 해요, 사실. 올라와라. 와, 진짜 먹었다. 어기야기요. 어기, 어기, 어기. 아차. 어기야기요. 어기, 아차. 올라와. 꽝이다, 꽝. 이거 어, 없는데? 오, 우와. 오, 있다, 있다, 있다, 있다. 우와. 나팔고동이니까? 어? 나팔고동? 어? 나팔... 이거 나팔고동이야? 어 나팔고동. 제가 뉴질랜드에서 이거 먹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먹으면 안 되는데, 거기서 먹어도 된다 그래가지고. 나팔고동은 맞는데, 미야. 개고동이지? 어. <웃음> 아, 씨. 오히려 야. 다행이야. 나팔고동에서 나왔으면 큰일 난다, 진짜로. 살려주면 되는데 있니? 그래도 죽어 있을까봐. 아, 아, 아. 거기까지 생각 못하네. <웃음> 니 콜리한테 좀 배우고 와. 와. <웃음> 아직 유튜버 멀었다. 오, 전 아직 배우면 기회를 멀아져 있네. 갑자기 인정한다고? <웃음> 다양하게 들었다, 여기. 와, 야, 야, 야. 쏨�이거게 많아. 나 저거 쏨�이 가져가야겠다. 진짜 폐각이 나팔고동이네, 저거. 자, 그럼 일단 나팔고동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이거는 나팔고동의 폐각인데 여기 안에 소라개가 들어간 건데 나팔고동 특징 뭐냐면 여기 이제 찍찍찍찍선 있죠 요게 어느 정도 자라면 은 나옵니다 어릴 때는 이런 문양이 안 나와요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크기인데 이거는 멸종위기종 1급이어가지고 무조건 방생을 해야 됩니다 얘네는 불가사리도 먹어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얘는 일단 방생할게요 개고동이니까 자 바로요 링 이게 <웃음> 뿔소라에 들어가 있는 이거 뿔소라 아니구나. 참으로. 뭐 뿔소라 맞아? 핵네. 왜? 뿔소라도 모릅니까, 핵네. 이거 뿔소라 맞지? 와물어 모른 게, 핵네. 불량. 그게까지 생각 못 하네. 아그 <웃음> 아닌데, 핵네. 한마디만 더 하면은 2초를 더 뽑는데. 하하었다 <웃음> 임마. 자, 그러분 요것도 또같이 방생해 줄게요. 슈라이. 아! 그렇지. 자, 그리고 요거는 지겹습니다 여러분. 낚시 컨텐츠 실패했을 때용치놀리기만 계속 잡았거든요. 근데 얘네 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보시면 엄청 날카롭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도 방생을 해 줄게요. 어우 Ha ha ha. 아, 야쏨뱅이 크다 이건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죠 여러분 쏨뱅입니다 얘네는? 얘네 쏨뱅이잖아 근데 오, 얘도 색깔이 다르기죠. 다른 이유가 뭐야? 암수 아닐까? 아니면은 다른 환경이나 이런 게 다르거나 아중이 아... 다르면은 색이 변화가 있거든요 동물들도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쏨뱅이세마리가 이렇게 있거든요 색이 다른데 어쨌든 세마리다쏨뱅입니다자 그래서 요거 세마리는 챙겨가도록 할게요 왜냐면 쏨뱅이를 제가 먹어보고 싶어가지고요 검은데 근데 이틀 정도 더 있거든요 그러면은 컨텐츠 찍는 것만 들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얼려놓고 집에 가서 은혜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텐츠 성공했습니다 아 드디어 사일 만에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봐요 라삭라삭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손뱅이를 잡아왔습니다자 아 여러분 얘가 바로 손뱅이입니다 얘는 낚시를 하면 굉장히 많이 잡히는 어종이고 얘를 낚시로 많이 잡았을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런 지느러미에 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는 쏘이면은 굉장히 아픈 어종 중 하나인데 이나시이 굉장히 모순이게 보내면 굉장히 많이 잡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버리지만 맛은 진짜 끝내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 손뱅이로 요리를 해보건데 오늘도 세상에 없는 요리를 고 합니다. 뭐냐면요. 뭔데? 스포. 아, 나 꿀밖에 하려고? 어. 아, 한번 해봐, 해봐. <웃음> 왜 돼지처럼 무서워, <무서우냐>, 내 너? <웃음> 그렇게 웃는 사람 가스라이팅 아니야? <웃음> 죄송한다. 자, 근데 너 보통 볶음밥 먹을 때 무슨 볶음밥 먹어? 생선 볶음밥. 미친놈이. <웃음> <웃음> 생선 볶음밥!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보통 볶음밥하면 다양한 볶음밥이 있는데 생선 볶음밥은 사실 없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요 생선을 잘게 썰어가지고 생선 볶음밥으로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겉에 절매하고 있다 이렇게 다 씻었거든요 정 우선 여기 비늘이 많기 때문에 비늘치기로 비늘 먼저 한번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찌로 벗겨줘 벗겨줘줘 자 여러분 이렇게 비늘 싸다 벗겼으면 일단 가장 위험한 지느러미를 가위로 잘라줄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살아있을 때 쏘이면 얘네가 미세한 독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겨드랑이 살짝 벌려가지고, 머리를 딱, 딱 쳐줄게요. 라사 사무라이. 라사 사무라이. 네, 머리 잘르주면 머리 다 버리고, 자, 배 갈라주고, 자, 이쪽 싹다한번 씻어주고 올게요. 하나, 둘, 셋. 자, 포를 따보도록 할게요. 그냥 여기 딱 하고, 라사 사무라이. 반대로 그냥 같이 바로 돌려버려서, 사람들이 포 뜨는데 반대쪽이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웃음> <웃음> 안 <웃음> 신장인데 <신청이 된데? 웃음> 반대쪽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지 그 갈비도 있죠 이런 거. 사실 뭐 회로 먹으면 요걸 살리겠지만. 잘라 뭘 살려 너가. 고맙다 이래끼야. 한번 이거 살려 볼까 이거는? 아니 그냥 잘라. 고맙다 이래끼야. 뭐 여기 검이 있어. 어디? 어디어아 <웃음> 뭐야 미친. 아 여기다. 있자 잡았어. 보여? 어.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올라가 제발 올라가. <웃음> 죽어라! 야이 손뱅이가 타생선보다 조금 안 떠진다. 왜 그럴까? 이가똑같이 하니까 그러지. 그래! 니 쇼팡이가 마오는데 왜 X같이! 그러 그러나 따라하면 안 되지! 근데 너가 더안 좋을 것 같아. 욕보다. 방 어때? 약간 화난 놀부 따라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포를 떴으면 잘게 잘라줄 겁니다. 맛도 안 나왔네. ㅋ <웃음> 초치지마자이렇게 잘게 씨, 맛도 안 나오긴 하겠네 여보 왜 s o u 너가 여기서 웃으면 다 넘어가는거야 <웃음> 보내려고 지금 찝었잖아 그게 여보, 아니라 욕을 하면 어떡해 너 이렇게. 너무 세게 했어 너무 너 무섭게 했어 아너 내가 무서웠던 적이 있어 때릴 때? <웃음> <웃음> 저는 어 <웃음> <웃음> <웃음> 너 뿌듯해하지 마 이런 걸로 머리 좀 이렇게 좀 해봐 해봐. 으, 싫어 땀 때문에. 잘생기게 조금. 아, 더러. 나 지금 손이 없어가지고. 뭐 움직이지 마. 응. <웃음> <웃음> 꺼져, 꺼져 아니 거저 그냥 거져 아니. 됐어? 아니 지금 <웃음> 그냥 때려. 불쌍해. 아, <웃음> 네가 있어 불쌍하게. 자 여러분 이렇게 조사 쓰면 볶음밥에 들어갈 야채를 형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거 그거. 떼리게 거의 포로리야 너? <웃음> 때리고야. <꼬야. 웃음> 첫 번째 야채는 바로 어? 로추. 아니 옷 색깔 때문에 그냥 그렇게 걸어오는 상. 나서 <웃음> <웃음> 끼야오. 나서 끼야오. 로추 여기다 딱 두고 다음 채소는 펑펑 퐁퐁 퐁퐁 그게 생각에는 다른 컨셉 아가리 조 매. 파프리카는 <웃음> 조금만 딱 해줄게요. 방금 어, 진짜 깔끔했다. 다안 잘렸는데 뭔개소리야 <웃음> 마지막 세손은 <웃음> 이거 노린 거 같은데 정확하게 은혜 <웃음> 표생이좀저기 <웃음> <웃음> 내 남편이라고? 분명 히시청자분들 이런 반응이었을 거야. 나는 그걸 원했던 거야. 부추도 라사 사브라이 라사 코르동 라사 리바기맨네그 부추 왜 이렇게 커? 부추가 어차피 열에 가해지면 쭈그러지기 때문에 커도 하면 작아. 요리안 해서 모르잖아. 그럼 작게 쌀으면 되잖아. 요리안 해서 모르잖아. 내가 아침에도 밥 해줬잖아. 요리안 해서 모르잖아. 아나안 할래. 요리안 해서 안 하잖아. 진짜 뒤진다. 진짜 뒤져도 모르잖아. 아 옵. <웃음> 나 이거 들으려고한 거야. 아 옵. <웃음> 이게 너무 좋아요 화을 내려다가 참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막 <웃음>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어, 오빠! 이렇게 해버리는데 화을 내려다가 아, 참자 하는 그 순간적인 마인드 컨트롤을 할 때가 있어요 아 <웃음> 그걸 좋아하면 넌개새끼지자 <웃음> <웃음> 여러분 이렇게 야채 손질이 다 완료됐으면 바로 후라이팬에 불 붙여주면 됩니다 후라이팬 여있어요 돼요 <웃음> 뭐죠, 여러분? 그라데이션. 우리가 초등학교 때 엄마한테 화낼 때뭐 이런 느낌이에요. 뭔지 알지? 아이 그라데이션 요거 했을 때는 죄송하다 사과하면 됩니다. 소원 조나 싫어 짜증나. 왜? 옛날에 홍대 클럽 가서 이렇게 했는데 아토할 거 같아. 여러분 <웃음> 저 클럽 잘안 갔어요. 주소드는 얘기예요. 갔잖아. 오빠 저 위에. 아 바로 춤 출라는데 왜 오빠 저거 위에라는 멘트로 분위기를 싹 쳐버리냐고 위에 올라서 추라고 씨발아 <웃음> <웃음> 진짜 개 싫다. 그래서? 어. 드킹이야 어. <웃음> <웃음> 자 후라이팬. 네! 자 그리고 이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임덕선이니까 덕선아, 일렉트리파이어 뭐 이런 거 주셨는데 뭐 해볼까 내가 이거. 아, 이거 진짜 근데 잘안 나온다. 이거 너무 어렵지, 사실. 어. 은혜 버전으로 가야겠다. 이거 몇으로 해? 뽀? 4? 어. 400만 볼트! <웃음> <웃음> 자, 하고 여기다가. 리경 중? 라이자 오케이. 자, 그리고 기름이 있는 동안 툴킹 추고 있을게요. 아, 진짜 개 더럽다. <웃음> 아. 근데 이거 투얼킹이라는 게 사실 남자가 하면 조금 더러워 여자가 하면은 아. 섹시해 아니라 멋있게 하면은 괜찮지 너는 약간 붕바야가으 개슬라 <웃음> <웃음> 자 그럼 지금 기름 됐으면은 자 이거 생선먼저 넣어줄게요 들어가라 그다음에 야채들 싹다 들어올게요 들어가라 여기서 약간의 라늘향 나야 되잖아요 라는 라는 소량만 탁자 그리고 조선 여기서 제가 생선에 간을 안 했어요 자 그래서 간장! 간장으로 살짝 이 전체 간을 한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생선을 바싹 익혀줘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생선을 먼저 넣은 거고 이 생선에서 나온 즙이 또 밥에 들어가면 또 맛있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생선 볶음밥이에요 여러분 밥 넣고 빨리 해어 요새 은혜가 임신해가지고 밥을 잘못 해요 요리를 계속 아, 했다 어제 다먹었다 진짜 어이없어 <웃음> 제가 그래서 요리를 못 하게 하거든요 거짓말 치지마 자, 설거지도 내가 있잖아자 그래서 햇반을 준비했습니다 은혜 너무 욕하지 마세요 여러분 <웃음> <웃음> 근데 진짜 햇반 오랜만이지? 아 이거 그거네 햇반 그거 요새 맨날 먹어서 냄새만 맡아도 알거든요 어. 아 진짜 안먹었더라조용해 진짜 안먹었잖 이렇게 알겠지? 다시 해봐 하나 둘셋큐아 진짜 안 먹었잖아 이렇게 밥 넣고 살살 살밥좀더넣고 어, 어, 어, 어. 살짝만 더 넣을게요 아 <웃음> 어때, 어때, 이제 보였어? 은혜야, 또뭐 해야 돼, 이제? 굴소스, 아, 마요네즈. 마요네즈? <웃음> 맛있을 것 같지 않아, 근데? 굴소스 마요네즈 좀 섞어볼까? 어. 자, 여러분, 일단 굴소스. 굴소스 많이 넣으면 짜요. 어, 안 돼! 아이고, 조졌네, 씨. 자, 그리고 라이오네즈. 자, 이거는 은혜의 추천인데, 요것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밥을 마저 넣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정도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외쳐 기분해! 루츄, 루츄. 루츄, 루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빠르게 비워줍니다. 자, 여러분, 들께서 생선 볶음밥이 완성되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여러분 뭔가 부족한 게 있습니다. 은혜씨 바로 뭐예요? 네. 그렇지 깨를 위에 살짝 오 바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만 맞으면 사실 굉장히 맛있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쏨뱅이라는 고기 자체가 생선치고 육질이 찌기기 때문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먹어볼게요. 아... 번더좀 적겠다. 으형 먹어봐요. 먹어봐. 자, 하나 둘셋 트룩 트룩 우와 우와 야너맘 맘에 들 하고 먹어. <웃음> <웃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어하하하하하할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이하 이거. 야 미쳤다 미쳤어 음. 그리고 고추가 좀 맵잖아 자 어. 와. 주지 와, 그리고 너무고 싶지? 뜬 맛이 너무 맛있어서 너무 깜짝 놀랐네 진짜로 아, 먹고 씨. 나서도 너무 맛있고 생선이 가끔 씹히는 게 진짜 맛있습니다 뭔가 중국집에 팔거 같지 않아? 어. 양꼬치 아, 중국집 맞아. 그런 데서 팔거 같은 맛이에요 진짜 맛있네 <웃음> 바로 달려오는거아 <웃음> 뭐야 <뭐해? 웃음> 저저안 먹어. 응, 안 먹어. <웃음> 안 먹어. <마! 웃음>